뒤에 어디 어디? 컨트롤. 시에 계속 t h 음... 고등어가 기본적으로 되게 담백해요. 뭔가 약간 고등어는 비린 느낌 있잖아요. 근데 이거는 그런 거 없이 담백하고 음... 고등어가 좀더데워졌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하지만 은 뭔가 고등어로 안 비리게 이렇게 맛을 낼수 있다는 게 되게 특이하네요. 음그 다음에 매콤한 맛이랑 야채의 상큼한 맛이랑 또잘 어울려져서 매콩새콩 단백 이런 삼박자가 잘 어울려져서 되게 맛있어요 든든한 한끼 식사로 좋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진짜 괜찮네요